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의 혼합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합기능을 잘 쓰면 정말 멋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키네마스터를 여시고요. 플러스를 누릅니다. 비율은 16대 9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은 상점이 있습니다. 상점을 클릭하시고 비디오 에셋이라고 새롭게 오픈이 됐어요. 여기 밑으로 내리면은 여러가지 자료가 있는데 저는 두가지를 다운을 받겠습니다 파티컴패티 그리고 잉크아트 두가지를 다운받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티컴패티 같은 경우는 무료이고요 잉크아트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입니다 프리미엄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제공이 되고요 저는 이 두가지를 다운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을 받고 나서 나가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들은 다 여기 동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은 이렇게 제가 미리 다운받은 비디오 에셋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중에 여기 밑에 이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됩니다. 체크 그리고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는 방법은 좌측 아래 하단을 누르시면은 이전 지점으로 첫번째 그럼 첫번째로 가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측에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누르시고 다운받은 비디오 에셋을 가지고 오는데 동영상 클릭 그리고 여기서 검정색 세번째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로 맞추겠습니다. 맞추는 방법은 우측에 가위 모양 옆에 네모 박스 클릭. 화면 분할이라고 있죠. 오프 옆에 네모 박스 클릭. 그러면 전체 비율로 커집니다. 그리고 체크를 누르시고 밑에 컴퓨터 파일 있죠. 컴퓨터 파일을 클릭하면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메뉴바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은 혼합이라고 있습니다. 혼합. 예전에는 이게 프리미엄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풀이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스크린을 하고 있죠 스크린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검정색 화면이 갑자기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누릅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오 꽃가루가 날리네요 자, 이런식의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은 이렇게 검정색 바탕에 꽃가루가 날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혼합을 적용시켜서 스크린을 누르잖아요 검정색 바탕화면이 없어지고 꽃가루만 날리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멋진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걸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멋있죠 미디어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누릅니다 그리고 단색 배경 검정색을 가지고 옵니다 체크를 누릅니다 여기서 글씨를 넣겠는데요 레이어를 다시 누르고요 그런 텍스트 글씨를 칩니다 그리고 확인 글씨체는 두꺼운 게 좋습니다 여기 aa를 누르시고 한국어 그리고 블랙한스 클릭 그러면 글씨체가 두꺼워졌죠. 그리고 글씨 색을 바꾸겠습니다. 자, 흰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바꿀게요. 우측에 색상 클릭 그 다음에 녹색 클릭 체크 자,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글씨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너무 키우면 안되고요. 한이 정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누릅니다. 자 마지막에 이 화면을 캡처를 할 건데요 왼쪽에 네모박스 클릭 캡처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이 사진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이거를 지우고요 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미디어를 다시 클릭하고 처음에 다운 받았던 비디오 에셋을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동영상 클릭 그리고 잉크 효과 클릭 마지막에 체크 자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박스 클릭 이전 지점으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제가 글씨를 캡처했던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캡처라고 있죠? 여기 클릭 첫번째 녹색 글씨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죠. 그리고 화면 비율로 맞춥니다. 이거를 화면 비율로 맞출 때는 가위 모양 옆에 보면 네모 박스 클릭하시고 오프 옆에 네모 박스 클릭. 그러면은 자동으로 화면 비율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우측에 체크를 누르시고 밑에 사진 캡처 사진을 클릭하시고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크로마키 적용. 그러면은 글씨가 갑자기 없어졌죠? 이렇게 옆으로 이동. 체크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플레이하기 전에 여기 사진 길이를 여기 동영상 길이와 맞춰서 쭉 늘려주세요. 끝까지 늘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아,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다 안나오죠? 글씨가 안나오고 오 쭈비, 쭈비까지 밖에 안 나와요. <웃음> 어쭈빈인데. 여기 밑에 바탕화면에 화면을 클릭하고 나서 여기 가위 옆에 네모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키워줄게요. 이렇게 쭉 잡아서 늘려줍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 위치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체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와우 어때요 멋있죠 혼합 기능과 여러가지 크로마키 기능을 통해서 제가 효과를 줘봤습니다 이런 효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어쭈빈니꿀팁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